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리갈매 자족 유통시설 용지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드론 촬영으로 입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현재 분양 중인 새 현장의 총 대지 면적은 2만 2 1 8평이고요 드라이브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셈, 금강 펜테리움 IX타워 현장입니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의 외관입니다. 충고가 높다는 장점으로 분양이 많이 되었고요. 기숙사와 소호오피스도 구성되어 있고 분양 마무리 단계입니다.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은 가장 최근에 분양을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변 쪽이 오피스텔이고요. 뒤쪽의 높은 부분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스칸센으로는 CGV 영화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입니다. 새 현장 중에선 규모가 가장 크고요. 뒤쪽에 위치하지만 평당 분양가는 가장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새 현장의 비교 분석 들어갈게요.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규모입니다. 금강 펜테리움이 52,393평으로 연면적이 가장 크고요. 스칸센과 아너시티는 3만평대로 비슷합니다. 규모는 지상 10층까지 동일하지만 아너시티의 경우 지하 4층, 실질적으로는 지하 3층까지 드라이브인이 가능합니다. 주차 대수는 법정 주차 대수 기준으로 아너시티가 222%로 가장 많고요. 금강 펜데리움이 156%, 스칸세는 129%입니다. 주차 대수가 많을수록 또 커뮤니티 등 공용 면적이 많을수록 실사용할 때 쾌적한 환경이지만 전용률은 적어지게 됩니다. 전용률은 금강 펜테리움이 50%이고요. 스칸세는 오피스텔은 32%, 지식산업센터가 44에서 51%입니다. 아너시티는 47.2% 나오네요. 지식산업센터의 호실은 금강 펜테리움이 905호, 아너시티는 553호, 스칸세는 452호인데요 이 중에서 사무실 앞에 차량 주차가 가능한 드라이브인 호실은 금강 펜테리움이 380호로 42%이고요 스칸세는 307호로 67% 그리고 아너시티는 219호로 39%의 비율입니다 아너시티에는 다른 곳에 없는 3.6평의 복층 오피스가 있고요 5.29평의 복층 기숙사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스칸센과 금강 펜트리움에는 원룸 투룸의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기숙사와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나중에 별도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근린생활시설은 스칸센이 173호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스칸센에는 CGV 영화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층고는 실사용 업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드라이브 인 제조형은 5.4m에서 6m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이 가장 층고가 높네요. 업무형 섹션 오피스는 아너시티가 5.2m에서 5.45m로 가장 높아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일 것 같고요. 스칸세는 4.5m, 금강 펜테리움은 3.9m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드라이브 인 제조형 기준으로 아너시티는 460만원대부터 있고요. 아너시티, 금강펜테리움, 스칸센 순으로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섹션오피스는 중간층 기준으로 금강펜테리움이 670만원대, 아너시티가 753만원대, 스칸센이 780만원대 순서입니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의 평면도입니다. 드라이브 인 기준이고요. 40개 호실에 주차대수는 65대입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64개 호실에 주차대수는 135대가 설치가 됩니다. 힐스테이트 스칸센의 평면도입니다. 스칸센은 45개 호실에 주차대수는 36대입니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부 호실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너시티의 5층 휴게 정원입니다. 여긴 금강 펜테리움의 6층 정원이고요. 커뮤니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스칸센의 1층의 공개 공지이고요. 여긴 6층의 휴게 공원입니다. 동과 동 사이에는 이렇게 연결 녹지로 조성이 됩니다. 스칸세의 커뮤니티 센터는 피트니스, 사우나, 파티룸, 클럽하우스,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 코워킹 라운지, 오픈 컨퍼런스, 회의실, 오웨이존, 폰부스, 캔틴바, 펫샤워실,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너시티는 종로서적 북카페, 본포레스트 뷰티샵, 오라카페, 먼슬레 키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강 펜테리움 커뮤니티 센터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GX 룸과 샤워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의 새 현장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A급 전매 호실, 자녀 호실 문의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